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쌤입니다 세영입니다. 네, 세영님과 네, 함께 오늘도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 가지고 저번 사연에 이어 가지고 한번 질의응답을 해 보려고 해요. 이번엔 좀 바꿔 가지고 저번 시간에는 세영님이 저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는 해외 구매 대행 판매자이신 세영님께 질문을 좀해 보려고 합니다. 세영님, 해외 구매 대행 얼마나 하셨나요? 작년 7월 정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음, 해외 구매 된 판매하시면서 어, 매출은 좀 괜찮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어, 매출이 처음에는 이제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좀 배운 대로 하니까 그래도. 어, 지지난 달에 한 800만 원 이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 달에는 거의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음, 매출이 꽤 많이 나왔네요. 네, 매출은 많이 나옵니다. 많이 아, 네. 올리면 많이 나옵니다. <웃음> 열심히 하신 만큼의 성과가 있는 게 해외구매대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세용님은 그러면 처음에 이 해외구매대행 쪽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 처음에는 유튜브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구매된 카페에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올려봤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프로그램으로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음. 프로그램이 확실히 효율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되게 궁금한 건데 저도 사실 반자동 프로그램은 사용을 해봤는데 자동 프로그램은 사용을 안 했거든요 사실 저는 좀 싫어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요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이 해외 구매대행 프로그램 대량 등록할 수 있는 자동 프로그램과 반자동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상품을 어느 정도 선택해서 조금 고쳐가지고 등록하는 반자동 프로그램 이런 두 종류들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어떤 걸더 추천을 하시나요? 일단은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어, 사용하기 재밌었던 거는 사실은 제가 뭐 중국어라든지 이런 것도 지우면서 깔끔해지기 때문에 예쁘고 뿌듯했지만 사실 효과는 그냥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 더 나왔고 매출도 거의 뭐 90% 이상이 그 프로그램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반자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대량 등록 프로그램더 추천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게 대량 등록 프로그램 사용할 때 사용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어 이제 프로그램마다 다를 텐데 제가 다 사용해보지는 않았고요 일단 한 달에 한 계정 쓰는데 한 2, 3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추가 계정으로 이제 또 사업자 추가해서 추가 계정 하실 경우에는 많이 할인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자마다 만들어지는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스토어는 몇 개까지 열리나요? 스토어요? 스토어는 음. 사업자당 하나씩 음,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옥션 쿠팡, 위메프, 티몬, 스마트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 12개의 쇼핑몰이라고 하면 그것이 다 2, 30만원에 하나의 계정으로 다 열리는 건가요? 어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또 이것도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은 뭐 주요 쇼핑몰만 이제 업로드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모든 데다 될수 있는데도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몇 군데 되지는 않아요. 근데 주요한 마켓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데를 하겠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품을 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이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정을 몇 개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업자가 구매된 7개 하고 있는데 하나, 여섯 개가 대량이고 하나가 반자동으로 하려고 따로 이제 냈던 거에 깨끗하게 상품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량 등록하면은 사실 상품이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보고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섯 개에 20만 원을 놓고 봤을 때 1 2 0만원 음, 아니에요. 여섯 개인데 제가 쓰는 거는 하나의 계정에 음. 추가 계정 두개는 할인을 해서 하나당 5만원에 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시고 계시는 게 여섯 개의 사업자에 얼마 정도 비용을 내고 쓰시는 거예요? 어, 60만원대죠 음, 네, 60만원대 60만 네, 네. 그리고 지금 1,000만원 정도의 매출까지 올라오는데 좀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정도 사용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어, 사용은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런데 음. 계정을 늘린 건 얼마 안 됐어요. 계정 음. 늘리니까 그렇게 매출이 확 올라왔고 음음. 그리고 사실 6개 계정을 제가 다 돌리는 게 아니라 음음. 너무 좀 바쁘다 보니까 사실 주로 하는 건4개 계정이고 두개는 거의 음. 올리지는 못했어요. 상품은 몇 개나 올라가 있나요? 어, 상품은 하나의 계정을 제가 처음에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쿠팡에서 이제 올릴 수 없을 만큼 만 개가 가득 찼고요. 나머지는 4,000개, 5,000개 이렇게씩 다 차여있고 이님 음, 거의 등록할 수 있는 수량만큼 다 채워가지고 사용하고 네네.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어떤가요? 할만한가요? 일단 <웃음> 구매대행이 단점이 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기 싫었어요. 제가 단어 쓰는 한테 하기 싫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매출이 높다 보니까 또 놓을 수 없고 음, 또 돈이 벌리는 걸 보니까 음, 놓을 수 네, 없다는 네. 음. <웃음> 이제 대량 등록으로 한 번에 많이 올리기 때문에 또 상품이 빨리빨리 가득 차는 그런 재미도 있어서 일단 지금은 또 매출이 높고 하니까 만족하고 있습니다 약간 게임하는 느낌이겠어요 레벨업하고 있는 듯한 <웃음> 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 단점이 뚜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해외 구매대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장점이랑 단점을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 좀 있을까요? 어, 네,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중국 구매대행이에요 중국에서는 상품이 대부분 우리나라 똑같은 상품에 비해서 음. 많이 싸잖아요. 아주 아주 싸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붙여도 우리나라보다 싼 경우가 있고 또 주문이 잘 들어오니까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마진이 크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배송기간이 이제 길잖아요. 국내 배송에 비해. 아주 길기 때문에 그만큼 기다리면서 지루하고 또 CS도 늘어나고 그리고 마켓에서 정상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묶이는 돈맥 경화가 <웃음> <웃음> 네. 돈내 경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카드깡으로 먼저 이렇게 했는데 자금은 한달더 넘게 있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것을 이렇게 돌리려면 어느 정도 이것도 매출이 네. 많이 나는 만큼 자본금도 좀 아, 많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해외구매대행 쪽에 역시 돈을 많이 버는 만큼 투자금도 좀 들어간다라는 부분이네요 네. 그래도 마진율은 좋고 그리고 상품을 내가 직접 배송하거나 이러지는 않아도 돼서 그냥 컴퓨터 네, 따뜻한 곳에서 앉아가지고 하면 이렇게 음, 네.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쉬, 수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단점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적권에 대한 이슈일 네, 것 같은데 그건 맞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그것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지적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올린다든지 그 상표를 사용해서 올린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사실 이게 구매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조금 더 위험에 더 노출이 되는 거고 음. 사실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노출이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 모르고 올린다면. 음, 음.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웃음> 안 알려주실 거예요 <웃음> 알려주세요 네. 처음에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초보이기 때문에 저 같은 음.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상품을 등록했어요 대량 등록하기 때문에 상품이 제가 하나하나 보지 못하고 1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가 한 번에 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 그거를 제가 일일이 본다는 건 대량 등록을 쓰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아예 위험한 카테고리는 일단 그때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카테고리 네, 위험한 ]가요? 카테고리라고 한다면 그 지재권을 가지고 상표를 등록해서 장사를 한다고 표현을 하죠. 샐러드를 많이 신고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그런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어딘가요? 거를 제가 <웃음> 어, 말을 해도 되나요? 네. 아, 그래요? 카테고리 얘기할 거 아니었어요? 아, 카테고리를 얘기할게 네. <웃음> 카테고리 얘기한다고? 아, 네. 카테고리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제가 조심했던 거는 이불. 음. 이불 아시죠? 배딩 쪽. 이불. 네, 이불. 이불이 그 중국어 단어가 덮는다는 이런 뜻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 이불의 상표를 등록한 그 상표 딱 등록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쪽은 처음엔 아예 올리지를 않았고요. 나중에는 프로그램에서 금기, 금지어? 금지어로 이제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어서 그게 들어있으면 아예 가져오지 않는 그런 기능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저는 아예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캠핑용품 중에서도 또 유명한 것이 있어서 제가 뭐 그게 어떤 건지 알수 없기 때문에 아예 안 했고 낚시용품에서도 또 유명한 것이 있어서 안 올렸고 레저 쪽이랑 그리고 지금 베딩 쪽? 그리고 네. 전자제품 쪽도 있을 거고, 당연히 유아용품 쪽도 원래 네, 안 인증이랑 이런 네, 것들이랑 네,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기 콘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좀 문, 음,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근데 레저는 사실 음. 좀잘 나가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나중에 익숙해지시면은 그냥 음. 그 이미지로 한 번에 쩔르락 보면서 그 표시가 상표 이미지 음. 표시 있으면 그건 그냥 체크 해제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 음. 아니면... 뭐 그런 브랜드가 아닌 비브랜드 제품이 주류로 있는 카테고리에서 또 골라서 올려도 되기 때문에 처음에만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다가 음. 이제 좀 지식이 익숙해지시면, 쌓이고 네, 익숙해지시면 좀더 공격적으로 늘려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쿠팡에서 이제 어 이거 진품 맞냐 이런 메일은 받아봤지만 아직까지 뭐 경찰서를 간다든지 많이 가잖아요 음, 내용 증명 <웃음> 네, 받는네 그거는 아직은 없었어요 아직 덜 팔았는 가 생각이 드네요 <웃음> 정말 보수적으로 했어요 네. 네. <웃음> 조심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보수적으로 하시는 만큼 사실 버는 매출은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경찰서에 불려간다든지 아니면 내용증명을 받는다든지 심장이 털렁털렁하게 떨어지는 이런 일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식품 같은 경우에도 그럴 것 같아요. 식품 시장은 아시겠지만 들고 들어오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는 유입 품목들 구분 잘 하셔가지고 대량 등록하실 때에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 또 하나 생각났는데 하나 더 네. 말씀드릴게요 의류, 의류 쪽에서도 또 신고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의류가 잘 나가기는 하지만 그 브랜드가 뭔지 보셔서 그런 디자인은 또 올리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쪽은 아무래도 중국 판매자들이 한국 판매자들이 사진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더럽 많기 때문에 의류 쪽은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캐릭터 용품도 음. 이제 올리지 않으셔야 되고요 가구 인테리어 쪽도 조금 그렇지 않나요? 가구 인테리어 그쪽은 괜찮네요 그, 그쪽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조금 위험할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가 제일 위험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구매대행 하실 때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판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해외 구매대행 계속 사실 하실... 뭔가요? <웃음> <웃음> 아니요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강의를 많이 하게 된다면 그 구매대행은 사실 좀놓고 싶은데 또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완전히는 아니고 조금 잘 팔리는 것들은 제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놓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정을 좀 줄일 것 같아요. 음. 네. 네, 앞으로 제가 세영님을 모셔가지고 음,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판매를 하시면 좋은지 이런 등등에 대한 영상들도 계속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들어보시니까 굉장히 딕션도 좋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네. 굉장히 편안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해외구매대행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합을 맞춰가지고 또 영상을 제공을 해드 해드릴 예정이기도 해서요. 세영님 얼굴 자주 보실 것 같으니까 꼭 기억해두시고 또 인사도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구매대행에 대해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가지 질문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세영님 기억해주시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